자, 하이고 반갑습니다. 예, 시원한 여름에는 말 같은 건 타기 있게 없게 탄당 정도는 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구스는 이제 탄당, 탄당. 자, 이번에 말이죠. 어, 신규 그랑웨폰이 나왔죠. 유나, 선인 그랑웨폰입니다. 아, 제가 오늘 좀 뽑아볼텐데 그전에 그전에 우리가 놓치면 안되는 출석 이벤트가 있죠 뭐 놓치기도 쉽지 않아 출석 이벤트를 아마 들어오면 바로 받으셨을 텐데 어 굉장히 좀 칭찬한다 엠픽스에 칭찬한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립니다 어, 요즘 좀 종종 뿌려요 여러분 댓글에서도 요즘 많이 뿌린다고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출석 1일차에 선한색 극초울 재료로 하나씩 뿌리뿐다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만 뽑아도 바로 초월이 하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어, 그 다음에 성모기 생총이라든지 여신의 매설 천개라든지 막 좋은 것들을 쭉있고요 7일차에는 무려 나마리의 바이올렛 브라이드 코스튬을 줍니다 자 이렇게 뿌리는 거에도큰 의미가 있는데 더큰 의미가 또하나겠 있죠 바로 이 코스튬은 유저들이 코스튬을 만들어보는 그런 콘테스트가 있었죠 예, 거기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코스튬입니다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정말 놀라운 금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신의 자태로 나마리 누나를 잘 입혀줬고요 어, 이런 코스튬을 또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출석으로 받게 된다니 이건 정말 행복합니다. 그래서 이런 이벤트 좀 자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유재와 유저분들 중에 이런 금손 분들이 있구나. 이게 보시면 우수상도요. 우수상도 대단하죠? 라이크상, 라이크상. 그다음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아트상입니다. 아트상. 약간 뭐랄까? 아니, 개인적으로는 좀더 로망이 좀 있는 그런 복장이지 않나. 아 뭐, 이렇게 생기면, 우리, 제가 한번, 사심 등급표. 어? 우리 그랑사가에서 캐릭터는 이제 정해져 있지만, 코스튬 입히는 거 일단 좀 다르거든. 코스튬 사심 등급표도 한번, 꼭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의 얘기로 넘어가서뽑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 뽑기 전에, 뽑기 전에. 자, 스킬 정보 한번 봐야죠. 자 범인의 아군에게 15초 동안 공격력 10% 증가 효과, 공버퍼입니다. 공버프를 주고, 그리고 그 범인의 아군에게 10초 동안 울림 효과를 주게 되는데, 이 울림 효과란 피가. 90% 이상일 때부터 봅시다. 우리가 삼양반증가 발동되는 조건을 갖췄을 때입니다. 그죠? 그러니까 피가 90% 이상일 때는 그 울림이 데미지 20% 증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. 그럼 어떻게 되노? 어, 초월 안 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공격력 10%에다가 데미지 20% 증가합니다 근데 만 초월까지 해줬다. 1초월만 해도 공격력 15%로 증가됩니다. 우리 출석으로 하나 받았죠? 그래서 하나 뻗기만 해도 바로 1초월이에요. 그러면 아 공격력 15% 증가가 되겠고 2초월만 해줘도 공격력 증가 효과 지속시간이 25초로 더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. 그 다음 3초라면 울림 효과가 지속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겠고, 4초라면 해방 시에 기본 공격 데미지가 더 올라가는 거. 그 다음 5초를 했을 때, 해방, 기본 공격 시에 해방의 바람 스킬 쿨타임 15% 감소한다. 자, 다시 한번 봅시다. 그러면, 음, 다시 돌아가서, 그래서 울림이 어, 피가 90% 미만일 때는 뭐냐? 그러면은 공격기 3%만큼 의 HP 회복 효과 최대 30% 힐을 한다. 어, 지금 우리가 좀 다쳐있을 때는 힐을 하고, 우리가 피가 빵빵하면 극딜을 한다. 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. 자, 그 다음 해방 스킬을 할 때는 변신을 하는 거죠. 선한서를 변신하고 공격이 올라가가지고 평타가 굉장히 좀 화려하게 나가겠죠. 그래서 변신했을 때 스킬은 해방의 바람이 나가게 되는데 범인의 아군에게 이것도 공격력 증가가 있겠고요. 그리고 울림을 줍니다. 더 개수가 좋게 주죠. 이 해방의 바람, 요거를 5초월 했을 때는 평타 치다가 해방의 바람 쿨타임이 1 5를 감소하게 된다. 이게 상당히 어, 엄청난 법 그렁해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. 자 그럼 뽑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장에서는 100% 선한 새입니다. 100% 출발. 자 출발은 원래 가볍게 이제 국밥 한 그릇 말아 먹고 가는 거죠. 한 그릇 말아 먹고요. 자두 그릇 말아 먹고 있습니다. 아, 국밥도 한두 그릇 정도까지 먹을 만해요. 예, 많이 드시는 분들은 세 그릇까지도 말아 먹고 간다 이렇게 말하려고 내가 순간 왜? 내가, 어? 자, 봐봐. 어, 일단 뜨죠. 네. 국밥은 두 그릇까지인 거야. 두 그릇까지. 픽둘이긴 하지만, 하백. 하백. 반갑습니다. 자, 오, 그렇죠. 모로야. 자, 우리 모로도 있고 춤 한번 추면서 바람속성이 나와야 돼요. 바람이 한번. 아이고야. <웃음> 아니구나. 어. 자, 국밥이 또 이제 배고플 때 됐으니까 국밥을 이제 점심으로 또한 그릇 말아먹고 있다. 이 말씀이죠. 자, 오케이. 모로 좋아요 우리 모로가 힘을 써줘야 되는데 근데 자 바람이 한번 아하오. 뜨긴 떴는데 땅이 부지직 하고 있네요 이뭐 예,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우리 어 아테나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계속해서 그렇죠 모로 계속 나온다 어 이제 국밥은 사양한다고 샤크닭 바람 햄 받죠. 자 국밥 한 그릇 추가요. 이제 점심 되나 보다. 점심부한 그릇 먹고요. 어? 한 그릇 먹고 설마 두 그릇만네. <웃음> 설마 점심에 또두밥두 그릇이랑 말아 먹으면 어떡해? 고, 오! 우와! 바랍니다자 여러분 국밥은 한 그릇까지만 너무 살쪄요. 자 갑니다. 보는 시로트로이어. 어? 색깔이? 어? 색깔이? 컬러 보라다. 그렇죠. 바람처럼. 감사합니다. 야 일러가. 야, 드디어, 풀 일로로, 어, 컬러풀하고 움직이는 일러로 만날 수가 있게 되었네요. 어, 이거 썸네일 각인데? 이거 너무, 너무 이쁘대. <웃음> 어, 자, 성능이 좋았어요. 뽑, 뽑는 겁니다. 굉장히 이제 우리 유나가 어, 공버퍼도 되고, 어, 우리가 다쳤던 힐러가 될수 있는, 어? 수륙 양용차. 뭐 이런 느낌으로. 우와, 좋아요. 뜹니까? 와, 크라우. 무리네. 아이고 이번에는 또 카이토입니까? 어우 좋아요! 야 나쁘지 않아 지금 보니까 이건 제가 초월이 쉽지 않은 오, 오늘 픽돌도 좀잘 나오는데요? 아 잠깐만 이걸 얘기, 얘기, 얘기, 얘기, 얘기하다 얘기 보니까 아 내가 중요한 업데이트를 하 깜빡할 뻔했다 자 수수 그랑주얼이 이번에 드디어 고대 천사 여기 그랑에폰 상자가 떴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부분이고 한 달에 어, 한번살수 있는데 500 순수의 그랑주얼로 고대 천사 요괴 요거는 무조건 못 참지 바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게 또한 달에 한번 까보는 맛이긴... 아 무리네요 자 칼입니까? 스태프입니까? 칼이고 쩌! 한번더 나왔다 야 이거 아, 나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오 이게 좀 남자 천사라서 좀 아쉬워서 그런 거지 오 이게 오늘 브리가일이 두번 덕분에 오늘 컨텐츠가 그쪽이 아닐텐데 자 선인 그랑웨폰 우리 유나 걸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해요. 자 이렇게 자꾸 말아먹지 말고 아자 이렇게 저녁 저녁 저녁을 이제 또국밥국밥을 껌차. 자 좋아요. 그렇죠. 야. 이제 원래 비속성물 해가지고 안 보자고. 자 임마 그만해 이거네 깡그 자석이네. 어 두억시니. 야, 그렇지, 모로야. 바로 이게 볼게야 <웃음> 아, 모로가 요즘 국밥을 좋아하더라고. 아하, 요거는 이제 퇴근 후에 소주에다가 맥주를 말, 맥주에다가 소주를 말았네. 확정적으로 이제 내놔봐라, 좀 제발. 확정인데도 모로 안 됐구나, 우게 그들이 진짜. 어, 막, 막. 형, 오늘 술 한잔 먹고 쓰러지뿐다. 100%에요, 100%. 한천장 100%. 더 가볼게요. 한천장 더 가보겠습니다. 자유란 마음대로 날아가는 거야. 바람처럼. <웃음> <웃음> 아우, 야 이게 유나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바디 타입이에요. 그러니까 유나는 그어동통 스타 <목소리> 스타 스타 스타 스타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들어갑니까? 우리 나중에 코스튬 할때좀뭐 사심 등급표 이런 거서좀 자세한 얘기 그때 나누도록 하고. 그 아니, 아니, 사람, 아이고. 아니, 자기 이상, 이상형, 이상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. 그지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누나 스타일입니까? 선한세 스타일입니까? 여러분은 댓글로 얘기해봐도 좋겠고요. 우리 구찌 분들은 알 거야. 내, 내가 어느 쪽인지는. 찡구찌만 아는다, 찡구찌는. 맞춰봐봐봐. 자, 한 천장 더 가볼게요. 우리 선한세를 위해서. 자. 아니구요. 쭉쭉 들어가보자. 아하. 자, 뭐로? 가자! 와. 취한다, 이러다가, 형. 어? 또 날뛰는 수 있다. 제대로 하자고, 이제. 드디어! 그렇지. 오! 그렇죠. 칼라풀란 어, 단소. 단소 맞나? 하여튼. 어? 하나 더? 하나 더? 필타2득 좋습니다. 이게 물인데, 이번에 또 설마 칼이 뜨면서? 아. 잠깐만, 이게, 이 칼이, 뭐, 뭐더라? 어, 아, 나고미, 나고미. 어, 풀업이죠. 자, 한 번. 카오우 착, 와 야, 절, 야, 절 뜨는데, 이 정도면? 자, 단손지 필인지, 어, 칼라풀 해야 돼요. 그렇죠. 아, 아. 야, 절 뜨는데? 풀업을 원한다. 뭐로 해야, 가자. 치고 들어가! 오, 와우! 풀업 각인데요, 여러분? 요즘 엠픽셀 잘 푸지, 풀... 아, 아, 아니구나. <웃음> 색깔이 아니네. 홍길동이요. 예, 풀업입니다. 아또 엠픽셀 딱칭찬해줄려 하는 그 타이밍에 때시는 홍길동이 나올 뻔해 어, 요즘 잘 준다. 할라이트 봐라. 스킵! 마! 자, 크다! 그렇죠! 야! 이건 내가 진짜 이거는? 어, 컬러, 컬러 좋구요. 좋습니다. 야, 이거야. 풀업 가겠는데? 자, 풀쳐월 갑니다. 선한색 풀쳐월개조킬 바라고. 개조킬 바라고. 자 이렇게 오늘 유나 그랑오폰을 뽑아보고 프로까지 해서 자, 스킬 한번 자 이렇게 오 데미지랑 공격력 버프 올라가는 거 봤습니다 어, 상당히 좀 유용할 걸로 보이고요 여러분들도 뽑기 대박 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굿 바이